자 오늘날에 혜원이가 신축년이요 달의 월가는 동지 딸이다 신이 왔는지 갔는지 궁금하고 그지어 몸이 왜 아픈지 꿈을 왜 꾸는지 그냥 꿈도 아니고 예지몽도 아닌 것이 왜 우한스러운 일을 미리미리 알려줘서 어떻게 하라 하시는지 궁금하고 나는 왜 인생에 이렇게 밖에 살수 없었는지 근데 이 또한 어른들이 그랬으면 나라도 좀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지 음, 이 나이 되면 뭐 진짜 개똥만 굴러가도 웃음이 나고 하늘만 봐도 좋고 낙엽 만떨어져도 좋고 꽃지 피면 막 기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어, 서리는 좋은 게 없다 세상에 <웃음> 안 그래? 음 조상의 왕래를 하면서 들었을 때 여기는 안시가정은 어. 청춘가고 소연가고 이제 명이 그렇 길지가 않다 식구들이 그래서 아들 놓기도 힘이 들고 대를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 힘이 들힘 든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정조 할머니, 고주 할머니 조상이 계시잖아 많이 빌었던 가정은 분명하나 개를 잡고 소를 잡고 살생을 했던 부정 그래서 속이 계속 안 좋다 미식거린다 어. 뭘 먹어도 이제 구역질란다 하지 어 그런 증상을 너한테 많이 왕래를 했을 것이고 음, 그 다음에 산소의 이장을 했던 부정 어 산소의 묘탈 봐라 부정이 들다 보니까 조상들도 제사를 너그 집을 안 지내는 것 같다 어 그러면서 조상이 다 배고파서 울음을 짓고 자손들이 있으면 다 왕래를 했던 부정 그게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너한테까지 어, 그래서 조상이 왕래를 했던 부정이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영산부정 조상의 영실부정 네. 거듭하고 우리 신축생이라는 안시대주 어, 아버지를 보며 직업으로 딱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아니야? 어 그러니 어떤 직업에 가도 안정이 안 되고 어, 어떤 돈을 잠시 만졌다 해도 금방 깨질 일이 생기고 아버지가 말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 응, 말로만 다 어, 그래서 어, 내가 할수 있다는 기백은 많지만 뒷심이 하나도 없다 보니 이런 영, 부정이나 영정들이 안이 좋은 것들 너무 많이 따라 드니 오늘날에 석 걷어서 일단 부정영정 가려놓고 우리 이제 사례자길 열어줍시다 한시공주 양조께영산 부정 걸리고 상문의 부정이 걸려 있다. 상문의 부정이 들었으니 모친 열에 어, 눈물을 짓고 들었는다. 어, 따라 따라 내 따라 불쌍한 내 새끼야. 내가 난 자식이 분명하지만 나는 네 때문에 인생이 다막혔다 생각이 들고 나한테 모질게 도왜 태어났냐고. 니만이면 내가 홀로 날아갈 건데, 네가 생겨서 저 대주랑 어쩔 수 없이 산다 생각을 했고, 원망을 하고 살았고, 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게 화풀이 아니, 화풀이가 네가 되고, 엄마가 화를 내든, 승질 내면 입한번안 벌리고, 울어도 찍소리 안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난 저게 너무 싫다 말 안해서 한대더 맞고 싫다 솔다 절대 말 안하고 어릴 때부터 고집 세고 내가 <웃음> 안들 뭐안 해봤는지 아느냐? 내가 고생을 안 해봤겠냐? <웃음> 살라고 나도 노력했다. 근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니 번번 막으나고 아버지 번보이 숨통이 막히고 <웃음> 열 번, 삼번더 망가고 싶어. 엄마가 살아야 되는 길로 안 가서 그런가, 죽고 보니 알겠다. 내가 나쁜 짓을 하냐, 도둑질을 했냐. 따라, 다 엄마 죄다. 엄마가 잘못해서, 예미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어. 너한테 이렇게 큰짐 주고 가서, 미안 한 번만 만져보자 <웃음> 엄마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 풀릴까 그냥 잘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어 잘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야. 이제 이제 그냥 갔으면 좋겠어. 너 걱정하지 말고. <웃음> 너, 그럼 밥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엄마 걱정 안 하지. 그렇게 음. 할 거지. 음. 그렇게서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어, 네가 살면서 이 기운들이 계속 네한테. 잠꼬 도니까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팠을 것이고 음, 잠잘못 잤고 예민하고 무서운 악몽 같은 거 많이 꾸게 됐을 것이야. 오늘 그거 걷어갈 터이니 크리아라 짐작을 하라신다. <목소리> 어, 안시가자 이정성들인 이제 부정영정 가려내자 부정신령 들어서고 영정마누라 들어서서 이렇게 조상 왕래 부정 상문화 부정 걷어가고 영산의 부정 걷어갈 때 삼신의 부정 어, 알아들으라 생각한다 어, 삼신의 부정 너무 많이 따라든다 일신정기로 들었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 왕래하면서 조상인지 신인지 귀신인지 그리고 네 몸이 네가 안 챙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운들이 너무 무겁다 안시집이 아무리 윗대는 빌었다 해도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다 깨졌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 안시가정은 남자들이 술, 여자, 노름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면 다 한다 어, 옛날에 안시가정 어, 재물 자라, 볕을 자랑 했던 만큼 그 줄이 다 끊어지고 나니 할아버지 한량으로 나시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느 가정인들 내 가정이 편한 데가 없다. 인연을 짓고 살아도 이 줄을 너를 통해서 한번 끊어보자고 어, 들었었으니 부정은 가려놓고 어떤 신명이 들었어도 너의 길을 열어주실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할지 판단 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두개 어, 뽑아봐 어. 이렇게 해서 네한테는올한해 이렇게 인연이라도 안 지었으면 내년 정월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너 일신의 고변수가 든다 장애를 입든지 사고가 나든지 너가 안시집이나 이시집을 보며 분명히 장애가 있다 너도 지금 장애를 입을 판이다 뭐 신도 어디 가서 아무리 신을 받아라 어쩐다 해도 네가 건강해야 받는 거고 그래 너도 그런 말을 들었다 해서 착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 인생이 없고 네가 팔빙신이고 다리빙신이고 머리 아픈데 무슨 신유왔습니까네 <웃음> 하나도 못 건사하는데 남의 집을 인생을 논하고 근심을 닦아준단 말이고 그래서 너 너한테 사고가 들리 크게 들 일이 생기고 이때까지는 있어도 놀래라 그지? 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는 그 기운이 확 들었어서 네가 진짜 장애를 입을 만큼 병원 신세를 크게 져야 할 일이 있어서 신이 엄청 바쁘게 들었었고 어 그러고 네가 작년부터 더 점심에 궁금해질 것이고 네. 아니냐? 어그 전까지는 네가 어렸다 치더라도 관심이 네. 별로 없었어 그게 대해서 네.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네. 했는데 작년부터는 그게 뭔지 모르게 자꾸 궁금해지고 땡기게 되고 네. 찾아보게 되고 그게 왜네 네. 사고 수 막자고 네. 네가 건강에 신이 날렸을 때 준비를 해야 어떻게 할줄 아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거 막아줄 터이니 네. 그리야 아침장을 하 네. 하신다. 네.